하반기 결산 세일 위크, 어메이징 위크! 랑, 나좀 도와줘요. 올해 마지막 배달이라 그런가? 랑, 어디 가는데 선물이 이렇게 많아요? 이랜드 리테일 어메이징 위크요. 아, 역시 이랜드 리테일은 어메이징! 올해 마지막 득템 기회! 하반기 결산 세일 위크, 어메이징 위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 일주일 동안 라미랑이 산타가 놀라운 크리스마스 혜택을 전합니다. 호호호호호 역대급 브랜드데이, 습득과 퍼레이드, 사은행사와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혜택까지 열어볼수록 놀라운 혜택! 이번 크리스마스는 남미랑이 산타와 함께 올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오, 오, 오, 오, 오.